이게 연기 조금씩 수사 오르는 거 보이시죠? 조심해서 내려보십시오. 와, 누가 피, 피아 누가 피피떨궜는데다 괜찮아요? 분위기가 살짝 안 맞는데 뭔가? <웃음> 2개 분석에서 2개 분들 정도 나오네요 음... 이정도 견적이면은 아보들 필요 없, 없겠네 거기 일병대장이 이동네에 있을까? 아니요 저기 저... 저... 몇 도냐 260도에 있는 저 빨간 섬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깔끔하게 번... 그냥 유턴으로 유탄, 절지고 들어갈까? 여기로 민박는 동네가 아저기 누가 예. 그어 얻었고 있어가지고 민박하게 대저 동성이에요, 동성. 아아동상이에요 네. 석상석상 아, 아, 요 네. 동네? 이렇게 아. 출발합시다. <웃음> 저쪽에 있는 그 해당 마을 UAV 관측 결과 그 내부에 밖에 없습니다, 저건. 잠깐 앞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재정비좀 하고 들어갈게요. 하.. 진짜.. 어? 나왜 다쳤지? 아까 돌에서 떨어질 때 바닥에 피 있더라니까요. 아 방금 방금 데미지 입었어요. 오래 참으셨네. 보지 붕대는 가볼 테니까 봉합 좀 해주세요. 아르마가 똥개 똥겜, 똥개 맞는 데 이유가 있다니까. 잠깐만, 아까 관측한 마을에서 지프 지프 한대 출발했어요. 차량 소리 들려. 앞에 있는 큰 도로로 지나갈 거예요. 서버선 벌써 지나가고 남아, 네 지나갔네요. 저희도 나갑시다. 따라가면 의심 안 받을 거야. 응? 음? 패치비에 있다 아... 뭐 관측 되시는 거 있어요? 패치님? 없습니다. 차량 지나간 거 말고는 없네요. 드론을 쓸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되면 제가 스푼 바, 박스 정해이될게지 지금 레드팀이라서 드론이... 드론도 컬러 바꿔놨어요, 이래 근데... 뭐지? 아, 나토군 돼요. 터미널이라서 그렇구나. 잠깐만요. 바꾸고 가세요, 그러면. 일단 나토군 건 가방에 넣어놓고 다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깜짝이야. 시세 오케이 드럼 보내놨습니다 갑시다 저희도 군한테 최대한 들키지 않고 접근하려면 북쪽, 북쪽에서 남서쪽으로 찍어 내려가는 게 확실히 관측에도 좋고 편할 텐데 그냥 전공법으로 들어갑시다. 어, 너개알지 너무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봉합기 때 가지신 분? 팔좀 봉합해주세요. 안 되는데요? 안산요다고 뜨는데요? 크으... 치료가 됐나 보네. 갑시다. 망했다. 돌풍 집보 없었는데? 여일부터비 <웃음> 온다는데 아 지구 반대편이라서 좀 빠른데 드론을 확인을 해보고 갑시다 와 바람 엄청나네 어 그러게요 지금 <웃음> 에이스 바람 그거 키면은 지금 장난아니네 지금 처음 보는데 됐다 이거 완전 태풍급인데 이번 일단, 저기 포도밭 내부에 음, 적군 정찰병이 한 대여섯 명 있어요. 그것도 포도밭마다 이제 한두 명씩 해가지고 몇 명씩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가에 차량 두대 그렇게 있어요. 오케이, 갑시다 저희도. 음, 아, 보인다. 지금 포도버스에... 저가 저 길리인데? 길리인데? 길리는 빨리 처리를 하고 가야죠. 킬리.. 들어갑니다 잡았나? 막뭔 잡았어요? 모르겠어요 하... 그러면.. 아, 어, 씨, 못 잡았네 못 잡았네 아 상기 상기 길이... 토너마 쪽에서 사격 날아오는 게 아니고 상에서 날아오는 게 후 전체적으로 날라오니까 조심하세요. 280도 쪽. 남서쪽에 촬영, 남서쪽 메인 도로 테크니컬 촬영기 일단 사용하겠습니다. AT도 가지고 있으니 그 필요시 말씀해 주세요. AT는 접하면은, 어, 사격해주세요. 확인. 어, 히스퍼스티님하고 패치님 전방으로 백진약진 거기 자리 좋아요, 거기 시아 확보잘 되나요? 여기 시아 확보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막모님 거기서 대기하시고 어, 로더님 이쪽으로 백스님, 259대가 네. 한명 있습니다. 2 5 9도 차량 쪽이요? 네. 일단 나무 때문에 지금 확보가 안 되네요. 어 히스버스님하고 로드님, 전방에 선 그어드릴 테니까 그까지 약진해줘요. 네? 지도상에 선 그어놓은 데까지 약진. 파란색 점이요? 네. 그 점이... 못는 건가 봐요? 사이드 채널로 바꿔주면 보일 거예요. 이 앞에 선이요? 네. 화살표 방향그거요 네, 화살구방이진징크하시시다 아, 적당한 돌 찾아서 엄폐하고 계세요? 확인! 저희도 저살 이동합시다. 어머님 응. 저에 있는 위치로 이동하시고. 아, 부착물 다 날랐네. 테크닉과 어, 이동 방향의 오. 차량. 썰이네. 전자 사봐. 사봐. 오케이. 패시하고 저랑 이동할게. <웃음> 오케이. 서버스님하고 로드님 저희 따라서 계속 이동할게요 포도군 내부에 정찰 적인 조건이 많으니까 사무상사 우리가 진행했던 방향으로 더 정찰할 때 우리 기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 망모님이 뒤쪽 커트 잘 해주시고 저희는 계속 이동할게요 어우, 풀이... 어우... 풀이 많아서 그런가? 지리 바뀌어 어, 지금. 지금 후방에서도 적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방에도 있는 것 같아요 다운 확인 지리 바뀌어 3 2 지리 어머니라고 알리고 현재 공격받고 있다고 알립니다 산 위쪽에서 아래로 적들 데려오습니다아지정선수 적군 사역이 닿지 않은 곳으로 피신해서 엄호해 주기 바라 현재 로드님 기절 어? 현재 부상자 2명 잠시 호텔에서 부상자 추스리고, 어, 재질 밖에 뭐뭐뭐 석탄 해도 되는지. 먹어. 남구 쪽으로 좋탄 먼저 더재진이해서 어.. 벽으로 스택 어, 대출 대출 대출 왕무님 어떻게 됐어요 <웃음> 글쎄요. 아 근데 왜 프레임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왕무님 쓰러지신 것 같은데 느낌이. <웃음> 다른 분들은 괜찮으요 지금? 프레임? 저는 한 40평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어 나만 그런가? 아, 일단 패치팀이 자꾸 시기위 진행 좀 해주세요. 첫째좀 할게요. 빽빽빽빽 확실히 이렇게 슈르탄 도착할게요 네, 저 입구 쪽 후방 후방. 일단 입구 쪽이 아, 뭐? 원래 위치보다 이동해서 일단 입구 쪽이 정문이 너무 크니까 후문으로 갈게요 뒤쪽으로. 분대장 등장보다 복결력. 누가 아, 저보합좀 보내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로드님 이거 어머 주세요. 아, 방문 님덕바람아 방문 끝나. 어 현재 상태 보고. 아 상태 양호하고 네. 상황 역시 아, 양호함. 로드님은 괜찮으세요? 어 그러면은. 아니요. 네. 아운트인데 적택적으로 필요한 거 계세요? 제가 봉합은 해 드릴게요. 확인했어. 아, 요제 바깥에 있던 자리도 다 하나... 정으로사격주의바 어, 북쪽이죠 아, 다만 방문이라고 알리고 해당 위치에 동쪽에 있는 별관에 들어있는데 북쪽에 적이 있어서 건물 밖으로 나가기 좀 그렇다 보 북쪽 쪽 사설 배차고 쪽으로 어머하러 갔어. 여기 아 이어져 있나? 아니요, 아니요 이리 네, Let's, let's go. <웃음> 하, 저까이 어떻게 가? <웃음> 남쪽으로 안리겠어요 산에서 다내려오 아까 조졌던 차를 탈취할까요? 조졌던 차? 주... 테크니컬 쪽에 차량 이 있어요. 어디요? 뒤쪽에? 아까 테크니컬 도로 잡았던 것아 오케이 오케이 그쪽. 갑시다. 또 봐주세요. 방이 한 250쯤에 사격 있어요. 어우 쏜다. 안 보여요. 이게 와인 커튼에서 쭈그리면 총알 를 건석 못하니까 빠르게 이동합시다. 서쪽, 집쪽. 두 명은 좋은데요? 테크닉 걸 타고 두 명은, 네, 나오지 않면은 어, 랜드로 벗을게요. 아, 막말리 먹어볼게요. 출현 긴경환 출출현 상계 상계 상계 적군 BTR이에요, BTR BTR 패치님. 확인 도로가 285도 등선 넘어있어요 업무해주세요 카피 카피 대충 거리는 몇이에요? 어. 거리 이제 드릴게요아 대충 아, 맞아 맞다. 한 100미터면 되겠죠? 네 예, 100미터 100미터 바로 쏘시면 되겠어 확인 확인 고샷 고샷 아 바로 차량 타어할게요랜드 보러 상태가 좀안 좋아요 근데 아유 괜찮아요? 네 나머지 분들 상태보고 주세요아 이제 망무님 제란걸로 보입니다 아 이거 속도가 왜이래 토크 장난 아닌데 이거? 아 이제 망무님 축시가 어머님 태요 일단 차량 태워서 치료하세요. 예, 네, 태워서 치료해 요 태워서. 탑승할려? 네.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갈게요. 이 속도 어... 너무 빨라서 뭐... 주체가 안될수 있으니까 사고나면 알아서들 탈출하시게. 아 없죠? 바퀴가 나간데 하나 왼쪽 타려가나 막무님 제가 봉합키트 쓸게요 나머지분들 살아계신거죠? 왜왜 <웃음> 잠깐만 저, 저, 다, 저희 막무님 멍멍님 저... 왜 없어! <웃음> 아... 일단 내리, 내릴까요? 아, 갈수 있어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멍멍님 왜... 왜 군대에서 없어졌지? 일단 지금 버스트 님도 차... 다운 같거든요 네. 어, 차, 계시네. 차... 오 오. SPG SPG. 쟤 마을 점령하고 가랬죠? <웃음> <웃음> <웃음> 버스트님 혈액 넣어드릴게요 <웃음> 네 분노해줄지 <궁금해질지>, 지우신 <웃음> <웃음> 아니 왜저 앞자리만 나갔어 아니예요 이번에 <웃음> <웃음> <웃음> 카메라 둘러보시면 <웃음> 내렸어요. 오. <웃음> 어... 거의 음주운전 하시는데 지금 타신 거예요? 왜 타질 못하지? 어, 갑자기 타지... 왜 내려지죠? V V 누르신 듯. 지금 베이 아아... 그냥 테크이컬 하나에 혈골골데 막무님 아가안 깨어나셨죠? 네, 네. 아직 안깨어어요 혈액 아, 500증을 아, 하나 더 버리... 넣을게요 차 버리고 갈 수도 없는데 그럼? 이 속도로 가다면 죽겠는데요? <웃음> 어... 이 빗맞으면 다죽는 에잇 탈출 어... <웃음> 숲속으로 도망치면 못 찾을거야 이거 차 연기나는거 맞죠? 아 모르겠어요 차에서 연기라 연기가 응? 아니 이거 그냥 흙먼지 흙먼지 응? 깜짝 놀랬네 <웃음> 지금 왼쪽 왼쪽 앞 앞에 타이어가 완전히 나가서 그지질질 끊고 당겨서 그런거야 1.2km 까지 접근 해봅시다. 아니, 아저 집에서 멈춰갖고, 일단 사람부터 살, 려야 돼. 부상병부터 싫어요 타이어를 고쳐볼까?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 안 돼. 아니. 자기 스스로 고치셨는데 다시 고장뒀어 <웃음> 이게 또 추울까봐 이렇게 불도 떼주고 아 진짜 이런... 이런 자, 필요할 자체적으로 캠프, 캠프파이어를 지금 또 마을 내부에 적정 두 개를 깨워서 가야 되는데 지금 대충 여기서 그냥 시야적으로 보이는 게 에밀리스 사람이거든요? 이거 님 이제 꺼나실 거예요. 다다 잘았어요. 차량, 오. 뭐야 하하하. 왼쪽 잘하시거든요. 아, 어 <오>, 씨발. <웃음> 왜 그래요? 그 북쪽 <웃음> 메인 도로 쪽에 장갑차 있는 거 같은데요? 아, 무슨 무슨 나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IMAX 영화. 아까 아까 저, 저기 저거 에빌리삼이에요. 저거 저기 ATP로 한대. 차량 소리. 튀기는 거? 아, 어, 저, 저거, 저걸로 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야, 마침 딱 갖다 주네. 아, 어. 씨. 여기서 장갑차까지 몇, 몇 미터에요? 잠시만요. 노동님. 500m입니다. 500m. 라도님저 네. 네. 그... 봉합 좀 해주세요. 백플라스트, 백플라스트. 잠시만요, 비켜요? 잠시만요.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사켓 어디 봉합이요? 500m가 아데 하탄이였어요 아니면, 주성 뭐 없다는데. 하탄, 하탄. 주변이 나세요. 심각한 하탄인데, 이거? 오, 오백, 조준 조중경이 잘못됐나? 끝났어요? 뭐지? 부성 없어요. 병충! 그 하, 조준경 거의 끝까지 올려야 되네. 저회 슬슬 접근합시다. 부성빙 치료 올려도 됐죠? 네. 그럼 세명 탑승해서 이동할게요. 세명 탑승해서 이동하고 막모님이 여기서 대기. 오케이. 그럼 누구가 잡으실래요? 조직 여성이 더럽거든요, 이거? 네, 오케이. 그다음 로도님 탑승하시고. 오케이. 모방 출발. 네, 망무님이랑 저는 이제 천천히 갑시다. 전방, 메인 길가. 어, 검정색 손 걸어놨으니까 끝까지만 진겨하시고 어, 이제 안전자리 잡아서 차 대기시켜 놓으세요. 오케이. 어딜까 조건 확인 발사하는지 아니면 그 위쪽 로드님이랑 저랑 내려서 저거 잡고 다른 거 잡을 준비하세요 그냥 확인 아 옥스탑이 사다리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얘 끝까지 올려야 돼요 2층아 이층도 못 올라가겠다 이거 올라가야 된다 이거 네거의 가서 쪽, 마을 안쪽에 있어야 돼.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마을 거 쪽.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RPG! 오! 저희 RPG 맞은 거 아니었어요? 5병 2명 히스버스님하고 로드님 이제 마을 내부에 RPG 남네요 로드님하고 히스버스님 차량 탁승 패시님 여기서 어모해 주시고 접근해야 되니까, 제일 접근하고 올게요. 이제 아군을 오세를 한 것만 같은 느 마을 내부로 입한 분들은 일단 건물 내부로 진입. 방모님도 이쪽으로 천천히 접근해주세요. 확인. 방모님. 네, 네 이동합시다. 예, 네. 아군이요, 저기. 동종이는 2층짜리 집 먹고 거기서 자리 잡아봅시다. 앞에 저... 망고님 여기 진입합시다 이 건물 패치다우 일단 진입해요 일단 진입해요 일단 진입 형님 응답 바로. 네 등장. 어, 아, 이제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 응. 이상 응. 없습니다. 아까 214도 5지 쪽에 검은색 점 하나 마련해놨으니까 그 자리로 가. 양원님이랑 적점 같이 했어요. 그. 배 부분 죄송 짐 바랍니다. 214 고지에 검은색 전 지점으로 가서 어 마을 내부에 있는 조건 망모 님이랑 같이 저격 좀해 주세요. 아, 확인 <웃음> 갑시다. 예스. 아까 그 사내으던 액수요 다운더운 다운더운 아이동근의 교전하는거 정말 싫어 아 <웃음> 어, 지정사수여가지고 아프네요 촬영 적 좀. 중. 어, 선두전은 빠르게 벽으로 스택할게요. 어, 여기 바위 위가 좋겠네요. 네. 네, 여기서 자리 잡아보세요. 쪽에서도 사격 있어요. 네? 저짜 있다. 아, 간다. 옆구리에서 쳤나? 곧 킬각. 이러슨 거 같은데지? 됐네요. 됐어요. 그런건가? 뭐야? 로카스님? 네, 살로 있어요. 뭔가 번쩍이 는데 아니 그, 나 이거 월드버트에서 봤어요. 타이거 탱크 네이퍼으로조지않다그한데 <웃음> 완전히 지금 내부에 뭔가 엄청난 게 있나 보네요. 로드 뭐... 아까 뭐... 아까 뭐... 아까 뭐... 아까 뭐... 아까 뭐... 아까 뭐... 아까 해신이여, 막무디임 위치로 이동, 바람. 확인. 혹시 네, 혈액 어, 있으세요? 네, 혈액 없죠. 어. <웃음> 아 건어물이세요? 어, 물 안에. 운인가? 아니이네 로드님 네, 상태가 심각해서 지금 이 필요하다 도착까지 한 10초 아군진이 확인 일단 다리 두개 있을때 박아놨어요 왼쪽다리 하고 있을게요 네. 합류 얘네 바깥으로 동네마다 달아놨는데 저 2층 가 있을게요 에 t 티 에이티 에이티 59병을 직격으로 맞으셔가지고 허... 어쩐지.. 머리가 피가 멈추네.. 아뜨돌아.. 아.. 이리도 안 깨져.. 기모띵 압박공재로 가면.. 가발... 완료되셨어요? 아직 치료 남았나요? 예, 좀 상태가 심각합니다. 음, 음. 이대로 그냥 데리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간 지체될 때 된다면. 그래? 네, 그러면은 데리고 갑시다 그냥. 제가 갈겠습니다. 예. 봉합 지금 지혈때는다 막힌 거죠? 네. 혈혈액 있으시면 혈액만 넣고 가면 될거 아니에요. 빨리 데려오세요. 네. 내려왔어요 남쪽은 깨끗합니다 l k 다더니아 m talking. I'm t a l k i n 0 m talking. I'm talking. 포인트에 이미 i n g 있을 수도 있어요. 아 g i 너무. 너무... 오, 극경선대. 이런 느낌이 안 좋은데. 네, 아부셔도 될거 아니야. 너 어, 바로 업고 어, 내려오세요. 아부셔도 돼요. 오, 고 제가 먼저 손들로서가지고 어, 앞에 보고 올게요. 네. 어, 리틀버드. 저 공격형인데요, 저거? 아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틀 보드 수아라니군 거예요. <웃음> 저기 길이. 근데 네, 길 우리 아무리... 길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웃음> 어, 여기 삼백 얼... 극경. 급병... 여기 상당히 극경사니까 조심해서 내려. 롤이 다시다 롤이 더이더 쏘고, 어이더 왼쪽, M쪽, 왼쪽 위에요. 왼쪽이... 10도 10도 10도. 패스님, 10도 10도. 여기 산쪽에 보세요. 저희 내려오던 골목. 드롭게 안맞네 뒤에 두분 살아 계시죠? 제우스 아저씨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 친절하잖아 <웃음> 저는 전원 탑승 완료 이동합시다 망문 <웃음> 아니 아 로도 로도님 그 뭐냐 나머지 분들 로도님 치해 주셔야 되거든요 중급 터져가지고 와저부터만게요 와, <뭐로> 뭐야 이거? 만석. 조세현. <뭐로>